우리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네온 만들기 프로젝트 1탄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프로스트 퓨리를 네온을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비싸요 <웃음> 어로벅스로 결제해가지고 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비싸서 아쉽게도 프로스트 퓨리가 아닌 좀 저렴한 여러분들 누구나 다하실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눈사람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눈사람 뿅뿅뿅 내, 내 명? 눈사람이니까 명이라고 해야되나? 아니야 근데 사실상 사람은 아니잖아 말이? 아니야 동물도 아니야 개? 모르겠다 네 아무튼 이 눈사람 오늘 제 세계 첫 네온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직 한 번도 네온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로블록스를 하면서 입양하수요를 하면서 네온 만든 적이 없어가지고 네온을 한번만들어 가보도록 할겁니다 일단 네온이 어디였더라? 여기였나? 안녕! 안녕 펭귄! 여기 여기 네온 맞죠? 일단 네온 만들기 전에 그러면 이거 한번 하고 가자 음... 오케이 가자! 내원 만들기 전에 이거 한번 아내원 어, 어. 만들기 전에 한번 하고 가자 펭귄는 누가 넣어줬지 누구 누구 누구 약간 번역을 구글 번역기를 했나 보다 사실 어어 아, 저거 저거 저거 버려 버려 아이 발고 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어아 어, 나는 이런 스케이트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잘못 하는 거야. 약간 컨트롤을 중점으로 하는 게임은 나랑 맞지 않아 요 그래서 타워 오브 헬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 많은 분들께서 저보고 타워 오브 헬도 같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 컨트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답답하셔가지고 네 지금 보시면 다 놓치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타워 오브 헬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댓글 중에 90%는 아 진짜 답답하네 아니면은 아 너무 못하네 이거 둘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사실 타오브름은 네, 안하는 겁니다. 컨트롤 필요한 게임은 못하겠습니다. 에니파이팅 시뮬레이터나 어, 신도라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컨트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올, 그 입양하시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트롤 없는 게임을 중점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일단, 일단, 안 돼. 안 돼, 영어로 말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줘. 자, 일단 이거 빨리 끝내고 가자. 아 피해 오케이 짜자잔 좋아요 두개뭐두개 두개 놓쳤네 두개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 가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매운 팬 만드는 곳이지 안녕 우리 닉시 닉시 맞나 안녕하세요. 내 동굴의 온걸 환영해요. 이 동굴의 동물의 영혼을 결합시키기 위해 방문했던 곳이에요. 더욱 돈독한 우정을 위해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그 마법이 작동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시도해보세요. 영어. 어. 자, 네온 네마리를 모두 다 키운 거를 놓게 되면은 네온펫을 만들 수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눈사람. 아, 뭔가 긴장감 넘치는 부금이 있어야 돼요. 좋아. 우리 눈사람. 첫째 눈사람. 안 돼요! 내가 끌려갔어! 두번째 눈사람 안돼요 살고싶어요 괜찮아 세번째 눈사람 가라 안돼요 자 마지막 눈사람 우리 마지막 눈사람 이름은 엘리자베스 3세 가라 안돼요 하는데 잉 눈이랑 코밖에 안 빛나는데 이거 아 눈이래 코랑 버, 코랑 이 뭐야 이거밖에 안 빛나는데 음. 별로 이쁘지는 않네요 어 그래도 첫 네온 패션니까요 우리 첫 네온 패 오랜만에 한, 아 네온 패 없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 이거 뒤에 보았을 때는 아, 네온이라고 안 느껴진다 앞으로 봤을 때는 저 네온이에요라고 하는 게들려그 느껴지는데 뭔가 뒤에서 봤을 때는 네온이라고 안 느껴지지 않아요? 뒤에는 네온이라는 게안 느껴지는 그런 패시아. 음 일단 그래도 어딱 맞춰서 밤이 됐네요. 밤이니까 더욱 빛나겠지? 우리 번쩍 번쩍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어 뭐야 뭐야 우리 눈사람 도와줘야겠다. 우리 눈사람아 보여? 내 펫은 반짝반짝 빛난단다? 넌안 빛나지? 그러니까 안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 은또 욕먹겠죠? 야, 도와줘야지. 일단은 그래도 제첫 네온펫을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펫들이 다 네온은 없었고요. 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아이디에서는 전설펫 자체가 없었고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전설펫이 이게 크로스트 퓨리 그리고 세번째, 어, 이제 네온펫까지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얻기 쉬운 펫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네온 눈사람이 아니고 더 색다른 그런 펫들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네온펫을 원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부천사 맥날은 어,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제가 가질 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기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겁니다. 사실 내가 프로스트 퓨리 네온 만들면은 전설이라서 여러분들 못주잖아요. 그쵸? 어눈올뱀이랑 그리고 프로스트 퓨리를 네온을 안만든 이유는 사실 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께 선물로 못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런겁니다. 아시죠? 제 마음 여러분들 음음 음. 그러므로 제가 원래 이제 여러분들 프로스트 퓨리 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이 네온 눈사람 역시도 여러분들께 선물로 지급을 해드리는 것도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25일 5시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지, 그 선물을 해드릴 거고요. 프러스, 우리 프로스트 퓨리와 더불어서 입양하세요를 안하시는 분들도요. 로벅스를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아가실 수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전입양하지않 안하는데요 하셔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프로스트 퓨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로벅스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오펫 없으시는 분들 이네오펫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5일에는 제가 산타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백날은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재밌고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